많이 캔 사람이 한 30kg 이쪽 좋다면 수확이 많이 났다고 그러지요? 저는 많이 캔을 때는 내가 54kg 캐봤어요, 평에 이게 이 잎사귀 작고, 이 건부가 작고, 대가 굽고. 왜, 이게 마늘 양파는 기술이 없어요. 무조건 대가 굵어야 이게 알이 굵습니다 뿌리가, 장, 뿌리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 뿌리가 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갖고 오신 거랑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아, 폼을 알잖아요, 여기. 황 함량이 80%인데. 예, 예. 물이 잘 녹아요? 그대로 녹습니다. 신기하네. 물 딱, 물에다 이렇게, 이걸. 공지에 타가지고 그다음넣으면 이게 혼자 이렇게 퍼쫙 퍼져 나갑니다 신기해요. 그럼 얘는 DB 정 DB에 쓰고 예예. 얘는 연료실 때 이제 생 연명이... 생육 관리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생육 관리 예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두개다 이렇게 목록 공시가 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아두개다유리 목록 공시 다 되어 아, 있는 거예요? 예예예. 아 그래요? 예예. 만 녹도 되는 거네. 예만녹 쓰시면 는게야 이거 농민들이 잘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뭐. 네, 저는 지금 무안의이 양파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양파는 올해 엄청 추운 겨울 날씨에 냉해를 입을 줄 알았었는데 냉해를 꿋꿋이 견디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양파가 잘 자라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제 양파도 보통 평당 아, 40kg에서 45kg 작년에 내가 한 41kg 했어요 평당 보통은 몇 k g 인가 보통 여기 사람들은 뭐 많이 캔 사람이 한 30kg 이쪽 좋다 하면 수확이 많이 났다고 그러지요 저는 많이 캔 때는 내가 54kg 캔 봤어요 평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나는 이제 평당 다른 사람보다 양파를 한2 0에서 3,000원 마늘은 4천원까지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평당 수량을 높이죠 단임 명적당 수량 그래서 지금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죠 이게 짧다, 이게 짧고 이게 짧고, 잎사귀 짧고, 이게 두껍고 냉의 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피 좋아 보이네요 거의 냉이피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이거 한개 뽑았다고 이거 뿌리 보세요 야, 뿌리. 이게 이 잎사귀 작고이관부가작고 대가 굵고 왜 예, 예, 마늘 양파는 기술이 없어요 무조건 대가 굵어야 이 알이 굵습니다 뿌리가 자, 뿌리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뿌리가 장난니에요 그럼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심어놓고 있는 상태만 양파를 한번 가서 봐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갖고 오신, 오신 거랑 차이가 어떻게 나니다 아, 폼을 알잖아요, 요게. 아, 뿌리가 아, 이렇게 차이나요? ]요? 그럼요. 야 요거는 지금, 아, 이제 여기서 뽑은 거고. 예, 예. 저희 뽑아온 건데. 그 뿌리 크기가 다르냐. 개미 그, 안 돼. 뿌리 되지. 크기랑. 근데 이런 양파는, 엘리에서한 평에 한망 25kg. 음. 캐기도 어렵습니다. 요거는, 소롭게 35kg 40kg가 나오죠 네, 하얀 비닐은 보통 제가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심는데 이거는 그래서 한 열흘 앞당해서 10월 30일 3 1일이 리틀에 심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몇 도까지 떨어졌나요? 여기가, 여기가 10도에서 10, 영하 10도에서 영하 14도까지 5일 하여튼 10도 미만 떨어지는 것이 만 5일 갔어요 계속 그 정도 가면 냉이에 입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냉이를 입는다고 하죠. 이제 냉이에 입는 것은 뿌리를 일치삼은, 심은 놈은 괜찮은데, 이 입이 이런, 이런 식으로 다 말라버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놈에 비해서 그 입마름 상태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작년 그렇건에 아그로솔포를 유황 그9 9점 59% 이상 든 아그로솔포를 여기다 내가 시범적으로 조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거를 넣어서 그런지 첫째 이게 산도를 상당히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고루 됐어요 전체적으로 어디 빠진 데가 없어요 퇴비 뿌리고 네, 노탈이 전에 이게 약 10일 전에 뿌린다고 봐야죠 일주일에서 10일 전에만 뿌리면 됩니다 얼마나 요한포 가지고 한 150평? 해비를 뿌리고 네. 어 이제 기비를 뿌린다 밑거름을 비료 각종 밀양요소를 뿌리고 이것도 같이 뿌려줍니다 어떻게 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갖고 소름이구나. 150평에 한한 한 포씩 예, 이게 보통 내가 보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이 성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가이 그러니까 서서히 된다는 것이죠 액제나 미양요소같은면 많이 유실이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서서히 용해가 됐잖아요땅 속에 들어가 서 섞어지면. 그래서 뿌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대로 발을 뻗잖아요. 예예. 우리가 발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을 것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식물은 거짓말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아 진짜요? 보니까 9.5% 써 있네. 예, 맞습니다. 예예. 아니 이게 그이 양파에 어떻게 좋은가요? 이게 지금 이게 입상제는 기비형인데요. 네. 어 일반 유황 사용 방법이 네 세입 있을 때 섞어서 기비를 고병 로타를 치게 되는데 이게 백화 과장물 양파 마늘 대파 쪽파 쪽에는 이게 필수적인데 토양 속에 이걸 이렇게 뿌려놓고 로타를 치고 나면은. 균을 갖다가 다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하고. 아, 균을 잡고? 예, 예, 균을 잡고, 그 다음에 충을 갖다가 또 깊이 하는 현상에서 충이 확실히 고자리라든가 그런 것이 더럽니다. 아, 고자리 파리가 팔이가... 더럽다? 예, 예. 예, 예. 유왕의 예, 그향 때문에? 예, 예. 유왕의 향 때문에 그렇고, 유왕이 또이 토양 속에 있는 충들을 갖다 피부를 이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충이 다 깊이해서 도망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que nosotros podemos hacer aplicaciones repetidas de azufre con la total seguridad de que ese producto no perderá efectividad, que es el gran problema que tienen la gran mayoría de, de productos más complejos en el mundo fitosanitario. Los fertilizantes fabricados a base de azufre elemental son una garantía para estimular el desarrollo vegetativo de las plantas. a j u m o MG. a j u m o MG. Eh, 이거는 이제 유황 성분 80% 된 거죠. 아주머 염지는 연면살포 연면살포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예, 총 있어요. 겨울에 네번 관조하고 한 번은 연면으로 뿌려주고요. 아주머니. 유황이 들어가면요, 고자리 파리가 먹습니다. 고자리 파리가 그 유황 냄새가 있잖아요, 특이한 냄새. 그래서 고자리 파리가 이 봉포에 잘 달라들지 않아요. 아주머 염 g 도 뭡니까? 아주머 염비는요, 연면이식을 네. 할수 있도록. 아, 물이 물에, 물리부에탈수 물에 타서 탈수 있더라. 2500g짜리인데 황 함량이 80%예요, 지금 아니, 이게. 아니, 황 함량이 80%인데. 예, 예. 물이 잘 녹아요? 자, 그래야 녹습니다 신기하네. 물딱 물에다 이렇게 이걸 공기에 타 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이게 혼자 이렇게 퍼쫙 퍼져 나갑니다. 신기해요. 대기예 이게 100% 이게 수용성 이게 황입니다. 되겠그 아 냄새 이제 그 뭐야 맡아 보시 면알겠지만은 이것도 터 놓고 보면은 냄새 맡으면은 우리가 다른 황도로 냄새는 아주 그 뭐야 그아모니아 썩스가 그는데 이건 그,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음 예. 요거는 예. 어떤 예, 효과가 예. 있습니까? 지금 이게 또 살충 충 기피하고 어, 그다음에 그렇군요. 살균 그다음에 균을 갖다가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특히 이게 유황들이 아까 흰가루나 그다음에 곰팡이는 이게 상당히 그 치료효과가 크고 농약보다 오히려 방제가도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가들이 이어 유황을 갖다가 쓰고 싶어서도 그동안에 기계 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철제 부식이라든가 비닐 자 산화 관계 때문에 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10년 전부터서 가지고 나오면서 했는데 기계 부식, 그 다음에 철제 부식이라든가. 비닐 산화시키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게. 아, 그럼 얘는. TV 종류. t 에 쓰고. 예, 예. 얘는 염면. 염면 시 때. 이게 생육 관리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생육 관리?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두개다 이렇게 목록금시가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아, 두개다 아, 유기 목록금시다 되어 다 있는 다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맘 놓고서 예, 되는 거래 예, 맘 놓고서 쓰십시오. 야, 게. 이거 농민들이 잘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뭐. Here we go!